나름데노 나름 어디 봐봐 부준빈 그 내리던 날 이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위스키 다 오일 타서 다까먹는 다시 오케이 아무것도 만지지 마요? 응 어, 그렇게 빛내리던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그 새빨간 립 <웃음> 다시 시작해요 빨간립스티게 게요 새빨간 잎 썩디게 나름대로 멋을 우 마담에게 다시 시작할게요 어, 좀 다시, 다시 한번 마지막 처음. 펜셜 네. 잎 썩디게 자갑다 하나 둘셋넷 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싫은 섹스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입술 기게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스소리 들어보려 이제와 세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은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버린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깨말로 <목소리도> 그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구동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 시련의 아픔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곳이 이어있는 내 가슴에 심어을 것에 대하여 난만에 대하여